안녕하세요 한주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농구에서 가장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레이업슛이라고 생각합니다 슛보다 돌파를 더 즐겨하는 이유도 레이업 슛이 조금 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돌파를 즐겨하거든요. 오늘은 여러 가지 레이업 슛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let's get it. 첫 번째 스텝은 런닝 스텝 레이업입니다. 농구에서 제일 기본적인 레이업 슛으로 처음 농구를 배우실 때 배우는 동작입니다. 러닝 스텝 레이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가속도를 받아 수비수를 제쳐서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키포인트는 스텝의 폭폭을 넓게 밟아야 합니다. 러닝 스텝도 여러가지 스텝이 있으니 한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스텝을 쓰시길 바랍니다. 두번째 스텝은 원투스텝 레이업 입니다. 러닝스텝과의 가장 큰 차이는 러닝스텝은 한발로 점프를 뜨는 거라면 원투스텝은 두발로 동시에 점프를 뜨는 스텝입니다. 원투스텝 레이업의 가장 큰 장점은 두발로 점프를 하기 때문에 스톱을의 미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스톱을 할수 있는 것은 갑자기 수비수가 나와 블록을 노릴때 러닝스텝은 한 발로 뛰기 때문에 윈스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원두스텝은 스톱을 하고 그후 큐테이크나 피벗을 통해 계속 공격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스텝은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원 스텝 레이업입니다. 원 스텝 레이업은 기본적인 레이업보다 한 박자 빠르게 올라가는 변칙 레이업으로 단신 선수가 무조건 장착해야 되는 스텝입니다. 원 스텝 레이업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 수비수의 타이밍을 빼서 한 박자 빠르게 레이업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.